10월 10일에 방송된 태풍의 신부 1회에서는 은서연이 르블랑 32주년 기념식을 찾아가 강백산을 향한 복수를 시작하는 모습이 그려지며 흥미를 이끌었습니다. 이날 은서연은 흰드레스를 입고 손과 옷에 피를 묻힌 채 등장했고 강백산이 연설 중인 뷰티 브랜드의 창립 32주년 기념식에 나타났습니다. 은서연은 그가 만들어 놓은 것이 과연 아름다움일까 아니 그저 더러운 죄악이다. 라고 혼잣말했습니다. 이어 은서연은 내가 그를 심판하 겠다. 한때는 내 아버지였던 그를 죽음으로 갚기엔 너무 무거운 죄 천천히 고통스럽게 파멸시키겠다. 죄와 비로 물든 그의 황금성을 무너뜨려 주겠다 라며 포도주를 멀티탭에 부었고 이내 전기가 튀며 화재경보가 울렸습니다. 이에 기념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 으로 변했고 은서연은 강백산을 분노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어 천장에 달린 스피커가 강백산 머리 위로 떨어지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후 30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은서연은 30년 전부터 강백산 딸 강바람으로 자랐습니다. 당시 강백산은 은서연의 친아버지 진일석을 죽였습니다. 강백산의 어머니 박용자가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만삭이던 은서연의 어머니 서윤희는 죽은 남편을 옆에 두고 딸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울지 않자 박용자가 당장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백산 아내가 쌍둥 이를 출산했습니다 산모는 실신했고 한 아이는 사산됐습니다 아기를 안고 병원에 도착한 박용자 는 손주의 사산 소식을 접했고 윤희의 아이를 강백산의 아이로 등갑시킵니다 피투성이로 도망친 강백산은 도박 빚을 감당 못해 도망치던 전직 경찰 마대근을 마주쳤습니다 마대그는 돈만 주면 뭐든 도와 주겠다며 대략 언제까지 푼돈 만지실 거냐 이제 이게 다 형님 건데 라고 강백산을 부추겼습니다. 강백산은 뒤처리를 부탁했습니다. 형님이 이제 이 회사 주인 이라는 말에 강백산은 죽은 진일석의 화장품 회사를 차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범행 현장으로 찾아온 강백산은 천산화재생크림 개발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서류가 사라지자 윤희가 가져간 거야 라며 모든 걸 빼앗기로 결심했습니다. 윤희는 막 출산해 성취하는 몸 상태임에도 백산을 피해 몸을 감췄습니다. 강백산은 신고하기 위해 도망친 서윤희를 쫓아갔습니다. 서윤희는 황급히 몸을 숨기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여보 나도 당신과 함께 가야 될것 같아. 불쌍한 우리 아가라는 말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성과 없이 돌아온 백산은 일석의 시신과 그의 집에 불을 지르며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뉴스로 소식을 접한 강백산의 엄마 용자가 너 어찌 된 일이야 네가 그런 거야 라고 캐물렸음에도 백산은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신경 끄세요 라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박용자는 자수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심지어 너 하늘이 무섭지도 않으냐 그 죄를 어찌 감당하려고 그래 라는 용자의 호통에도 나의 죄는 한가지예요. 가진 거 없이 살아난 거 식모살이 하는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거내 새끼들까지 그렇게 안 키워요 두고보세요 이 강백산이 떵떵거리며 사는 거 라고 말했습니다. 강백산은 어머니는 제가 감옥 가길 바라냐 이제 이건 다우리건데 라고 소리치며 탐욕에 눈이 먼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용자는 아이고 다내 잘못이다 라며 그대로 주저앉아 우열했습니다. 이후 몸조리 중인 아내를 만난 강백사는 쌍둥이 중 강바람을 안고는 특히 이 아이 별점이 있는 걸 보니까 아주 큰 인물이 되겠어라고 말해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증을 더합니다. 다음 2회에서는 강백산이 쌍둥이 중 강바람에게 기대를 거는 장면이 그려졌는데요. 그러자 친딸인 강바다는 아빠의 사랑을 뺏긴 것 같아 강바람을 질투합니다. 한편 태풍의 신부는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처절한 복수를 꾸며 원수의 며느리가 된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